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체크 체크 게입니다 미국 닌텐도 공식 채널에서 이번에 스위치형으로 나올 로켓 리그의 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안볼 수가 없죠 자다 같이 한번 가 보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의 게임 스타일을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 스타일은 공원에서 차를 타고 축구를 하는 게임입니다 로켓 리그를 유명하게 만든 기본형 게임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위해서 디자인된 마리오의 차와 루이지 차 그리고 메트로이드의 차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Uh, with, as you can see, it looks and feels like Rocket League s h i s s And that's the thing that we're most proud of. And Luigi, right? Um, actually, oh, yeah. Luigi's character, color, design, wearing the cute hat. But it also has, like, the boost is the um, superstar. Yep. And, yeah, and, um, and for the Metroid car, uh, its boost is the wave beam. Right, and right. And So we yeah. did that on purpose. We wanted to make sure that Mario, rather than Luigi. Mm -hmm. Right, right. So what you'll find is, as soon as you can actually control the ball confidently in the air, it, the game even evolves further beyond that, so. 두 번째 게임 스타일은 일반적인 축구 스타일의 게임이 아니라 상대편의 지역에 땅을 부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에 공을 때리는 팀의 색으로 공의 색이 정해지고 상대방의 땅을 공으로 때리게 되는데 첫 번째 때릴 때는 불이 들어오고 두 번째 때릴 때는 땅이 부서집니다. 그 부서진 곳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Right. 우 완전 흥미진진한데요. y yes. e that. so yeah. We also have what's called mutators in Dozens upon dozens of different combinations that allow you to change ball size and height and, uh, and, and gravity okay. and the physics. And that just changes the game completely. completely yeah. yeah. You, can and, uh, you, can, you can change so many elements of the game. You can essentially create your own version of Rocket League on hmm. the fly with you and a couple of friends. Yeah. Uh, Based and on your own preferences. Exactly. Yeah. And, and we hope that those, those are the sorts of things that give Rocket League that long term life. Yeah. No matter how many times y o u p l a y it, there's always a new way to play it. There's always, there's a new always something, a new, it. I something new for you to discover. Exactly. Um, so. Another thing that we r e seeing here is that t h e r e some uh, changes to the vehicles. So we have the 저는 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는 동안 아우, 제가 너무나 기다리던 게임이어서 그런지 너무 막 뭐랄까요? 다이나믹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막 아, 어, 빨리 하고 싶어 막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느낌이신가요? 댓글 달아 주세요. 착하게 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빡 구독 봐, 다음이 들서봐요 치크, 치크, 치크, 치크. 기야, 후아. <목소리>